안녕하세요. 펫도예요. 제가 벌써 엄브로에서 두 번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택배 받고 나서 못 듣고 있다가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소개할 아이템은 브리티시런이라는 스니커즈예요. 영국 군화 어퍼 디테일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클래식한 러닝화 스타일로 트렌디하게 풀어낸 아이템이라고 해요. 어퍼는 신발의 밑창, 솔부분을 빼고 위에 뚜껑 부분을 어퍼라고 해요. 제가 이거 사진으로만 보고 실물을 못 봐서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뜯어보고 우리 대화를 한번 나눠봐요 여기 대상트 코리아 엄브로 스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엄브로 스티커 붙어져 있네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사이즈는 230부터 280까지 1 0단위로나 컬러는 이거 노란색이랑 그레이, 블루 세 가지 컬러 이렇게 있어요. 저는 신발 245 신어가지고 240 신으면 작고 250 신으면 너무 크고 그래서 매번 사이즈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팩을 한번 들어볼게요. 신발 정보예요 이제 신발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조그만하게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 있고, 여기 옆 부분에도 가죽, 여기에도 가죽, 그다음 여기 메시, 총세 가지 원단이 있어요. 여기 앞에 끈 들어가는 부분이, 원래 동그랗게 밀리고 잘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끈이 들어가기 쉽게 넓게 되어 있어요.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뒷부분은 엄브로 더블 다이아몬드 마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안쪽을 보시면 좀 따뜻한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엄브로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앞에도 마크가 있어요. 신발 밑창은 이렇게 잘 미끄러질 것 같진 않아요 안에 요거 요거 이름 뭐지? 뒤에는 이렇게 근데 신발이 되게 가벼워요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어요 약간 그러니까 봄이기도 하고 이 신발 딱 신고 신발에 포인트 주면 예쁠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한번 신어볼게요 발이 되게 커보일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발이 커보진 않네요 그리고 신발이 되게 편하네요 붐이 되게 높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붐이 높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하니까 1, 2, 3, 4. 4cm 정도 되는 거데 되는 거? 부분 제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여기 옆에 지금 나갈 거야. 요괜찮찮네 아, 음. 그러면 썸네일을 한번 뽑아볼게요. 썸네일 각. 세 각, 세 각, 세 각, 세 각, 세 각. 이제 밖에 나갈 건데, 제가 이 신발 하루 동안 한번 신어보고 착각함이 어떤지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깡!